0.1kg도 변화가 없다 저항해봤자 소용없어 꾸준하게 할거니까 늦어질수록 너만 힘든거다 협조해라 이 몸둥아 손가락이 꼼지락꼼지락 닿기 시작한다 조금은 몸에 변화가 오고 있다 폐국폐표기가 전보다는 많이 안정적이다 슬슬 횟수를 증가시켜야겠다 마시고 죽어보자고 수때 리코더를 살살 부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 호흡이 가빠져서 소리 조절하기가 힘들다. 고전 난 건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고부터 일 끝나면 집에 와서 한 시간씩 장난 같은 운동을 한다. 장난 같은 운동이지만 살이 빠지긴 빠진다. 처음엔 이게 될까? 나를 의심했지만 이게 된다. 10년 넘게 의미 없이 버려지는 시간이 뭐라도 하니까 뭐라도 된다. 작은 일도 시작하고 실행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한 순간 난 이미 다 빠져있다. 넌 이미 빠져있다. 단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